지난 2023년도 어, 경찰대학교 재직자 재직자 대상으로 봤던 편입 어, 기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당시 2번으로 출제됐던 것이 바로 이 계속범과 상태범을 비교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범은 뭐고 상태범이 뭔지 이 개념이 안 잡히신 분들은 가서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맨날 팔레 쪼가이나외워되니까 무슨 소설이나 어, 드라마 암기하듯이 그런 거나 암기하니까 이렇게 이론 물어보니까 그냥 막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야. 어리둥절 한 거예요. 앞으로, 어, 이제 형사법이란 이름으로 해서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죠? 옛날에 형법하고 비교하지 마.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제는. 40문제를 물어봤다는 것은, 어, 앞으로, 어, 저기, 추제된다는 것은, 미주할고주다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20문제만 출제됐을 때는, 그, 어, 물어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응? 아,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아 어쩔 수 없다. 고 이랬는데, 40문제 상황에서는 또 달라요. 따불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잔소리 길고 어, 계속범은 뭐냐면 요 아래 한번 봐보세요 요게 계속범을 갖다 이해를 돕자고 제가 만든 도표거든요 이게요 한번 봐보세요 어, 보시면은 지금 실행에 착수를 했어요 실행에 착수를 해갖고 어, 이제 범죄의 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이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 상태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이런 형국이죠. 그래서 피해자는 아직도 감금된 상태. 여러분 공부할 때 계속범의 대표 샘플은 감금죄다 기억해 놓으시고 상태범의 대표 샘플은 절도라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 감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죠? 어떤 사람의 장소 이동의 자유를 갖다가 박탈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어디 못 나가게 하고 자 그래서. 뭐, 10초 정도 만약에, 10초나, 뭐, 2, 3초 정도 방문 잠궈 놓는 거는 감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행위의 시간적 계속이다. 그죠? 행위의 어떤 시간적 계속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감금죄. 계속범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 시간을 갖다가 제게 빨간색 구간으로 제가 이렇게 놔뒀어요. 깨끗하게 볼게요. 자, 뭐 빨간색 이 구간은 바로, 어, 범죄가 어, 기수가 이루어도 어, 종료가 되기 전까지의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이 빨간 구간에는 정당방위도 가능하고 또 뭐예요? 공범 가담도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 공범 가담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구간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범의 특징으로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요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요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예, 2번 문제를 틀렸겠죠. 그죠?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은, 계속범, 감금범, 감금, 이거는, 정당방, 그 종료 시점까지 정당방위도 가능하고, 어쩐다, 공범, 가담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편입시험 문제, 경찰대학교 편입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면, 어, 공소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느냐. 뭐, 범죄가 종료해야지, 바로, 어, 감금죄, 아니, 그, 그러니까 계속범의 어, 저기,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 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특,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예, 범죄 종료시라는 거, 어, 그리고, 근데 상태범 같은 경우는, 절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수가 됨과 동시에, 바로 범행이 종료하죠? 예. 법익 침해는 계속 됩니다. 본 주인이 그 물건을, 그러니까 절도 같은 경우에는 본 주인이 그 물건을 갖다가 되찾아 가기 전까지는 계속 법익 침해 상태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범, 범인의 범행은 다 종료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범을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계속범 감금범의 바로 이 스펙트럼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 시험장 갔을 때, 지금 제가 이, 요약 정리해드린 이, 이 화면이 머릿속에 선하지 않으면 가서 한 문제 틀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 시험, 다음 시험에 어떤 분은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거 안 나오겠네요. 웃기지 마. 또 나와. 그리고, 어, 이것이 지금 현재 보니까 23년도 1차 어 채용 시험 그니까 순경 시험이죠. 순경 시험에도 또 계속범 상태범을 어, 여기서는, 3, 여기서는 경찰대학교에서는 2번 문제로 물어봤는데 채용 시험에서는 3번 문제로 물어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출제위원이 동일한 사람 또는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출제위원이 위촉이 되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어, 계속 위촉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어그 선생 그 출제위원님이 아마 계속 출제를 하지 않을까 유사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을 딱이 사람이 낼 건가라는 걸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요요 요, 요 사람이 내겠구나. 그러면 요런 스타일을 많이 공부해 가야 되겠다. 앞으로 향후한 1, 2 년은 요런게 좋겠다. 이런 걸 감을 잡아야지 뭐 뜰방하게 응?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 이건 이번 나오고 안 나와. 그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리고 기출문제는 또 영원한 기출문제야 계속 계속 조금 조금씩 변형해서 계속 나와요 특히 이런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어, 여기 계속범 이런 경우에는 기수 이후에 종료시까지 정당방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수 이후에 공범가당도 가능하다. 왜? 이 빨간색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이 구간대에는 정당방위도 가능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여기도, 어, 정당방위도 가능, 공범가당도 가능, 두개다 가능하다는 걸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지. 그죠? 공소시효 기산점은 뭐예요? 우리, 경찰대 시험에서는 요걸 물어봤죠? 그죠? 범죄 종료시라는 거. 상태범은 뭐야? 기수됨과 동시에 종료한다는 거. 아휴 뭐, 어쨌든 뭐, 요 정도 정리하고 문제를 잠깐 빨리 봐볼게요. 자, 봅시다. 경찰대학교 2023년도 편입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재직자 대상으로 시험을 쳤던 거였었죠. 1번에 보시면,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저 아래, 여기 5번이 답이에요, 5번. 아까 공소시효 관련된 거. 빨리 볼게요. 구속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가에 따라 계속범과 상태범은 구별된다.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상태범의 경우에는 행위의 계속과 위협상태의 계속은 일치하지 않고. 그렇지. 그 다음에 계속범의 경우 행위의 계속과 위협상태의 계속은 일치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방위도 위법한 침해 행위가 종료하기 전까지 종료하기까지 가능하므로 어 계속범에 대해서는 어 기수 이후 종료시까지 정당방위가 할수 있다. 오케이. 맞아. 그 깨끗하게 좀해볼게 너무 지저분하다 그다음에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이 일치하므로 기수 이후 공범가 어, 공범이 성립할 수 없지만 그렇지 계속범은 어, 범죄가 기수로 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공범이 성립이 가, 성립이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 번부터 4 번까지 다 맞는 얘기고 자 5번 아까 정답이었던 5번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계속 범에 있어 구속요건 결과가 발생시 어, 공소시효의 기산점 에 엉뚱한 소리 뭐였어 범죄 종료시라 그랬었죠 그죠 범죄 종료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여기 뒤에 보면은 뭐뭐 또, 또, 뭐 어쩌고저쩌고 상태범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틀렸죠 어찌 됐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빨리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어, 아까 제가 정리했던 도표 좀 기억 좀 했었으면 합니다.